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게 하는 <웃음> 역할입니다. 어 예. 화면 한번 보시죠. 예, 자 저런 거죠, 포즈 모델이. 네, 저거는 오토 살롱이라고 아. 튜닝카 아아. 그런 전시회인데요. 아, 예, 예. 네, 그래서 약간 의상이 좀 어, 공격적인. 예. 공격적이다. <웃음> 네. 상당히 공격적이에요. 네. 예. 수비는 없고 공격만 있는.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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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서있고 다음 여기 잠깐 이렇게 깜빡하게 <웃음> 시작해서 <웃음>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얼굴 위주로도 차 뒤편으로 가서도 약간 이렇게 포즈를 하고 네 하는 편입니다 <웃음> <웃음> 지금 부스에서 누가 그러는데 <웃음> 어 되게 부럽다 <웃음>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<웃음> 아까 그